저는 IPO를 앞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SK바이오팜에서 우리사주로 대박난 직원이 1 6억 차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저에게도 IPO는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느껴졌었죠. 상장이 다가오며 회사에서는 신을 믿는 것처럼 우리사주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종교적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상장만 하면 대박이 난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높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진 모든 돈의 대출까지 껴서 풀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코스피는 3000을 돌파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500까지는 거뜬하게 바라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주식을 1년 정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내고 있던 것을 제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가붙고 헤엄쳤는지 알수 있다. 워런 버핏의 첫 번째 교훈이죠. 이경언은 바로 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썰물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헤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불장은 계속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이성을 붙잡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같이 투자를 한다는 주식 유튜버의 가르침으로 주식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내부인이었기에 회사의 수익성과 장례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공모가가 높다는 판단을 했었고 공모가의 10% 정도의 금액을 적정 주가로 판단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제가 상장을 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날뛰게 됩니다. IPO는 제 생각과 달리 대박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벌게 된 것이죠. 나도 인생 역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격이 거품이라는 생각이 들자 언제 이 주식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재산이 걸려있기에 하루하루 일일비 하게 되었어 게다가 이대로면 대주주 요건에 걸려서 양도세를 30%나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월급으로 몇십 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이대로 날려버린다는 생각에 불안해져갔고 재직 중인 상태로는 주식을 마음대로 매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국 퇴사를 했고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의 일부만 매도하게 됩니다. 주식은 시장의 침체와 함께 군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과도한 탐욕을 갖지 말라고 했거을저 또한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에이 원래 가격을 찾아 올라가겠지. 잠깐의 조정이겠지. 현실을 외면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매도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꿋꿋하게 저 힘찬 연어들처럼 내 주식도 거슬러 올라가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왜 이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에선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아직도 상당수의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지만 목표로 했던 수익의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으로 현실을 외면한 점, 사지하는 물건에 투자를 한 점, 과도한 욕심을 가진 점, 이것이 저의 투자의 참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 체험판을 끝내고 다시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비록 현실이 되지는 못했지만 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 사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계속할 것이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싶고 지난 시간을 복귀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슈퍼 개미의 말씀을 저의 투자 원칙으로 정해 적어봅니다. 매수를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매도 시기 매도 타이밍에 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호랑이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사냥한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 낼수 있지만 욕심 많은 돼지는 수익을 낼수 없다